나는 중국의 한외진마을로 조사를 하러 갔다. 나는 인구 조사를 맡았는데 깊은 산골까지 들어가야만 했다. 난 하루에 두 번밖에 없다는 버스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에 놀랐다. 그러나 여섯 정거장을 가자 사람들이 거의 꽉 차게 되었다. 그런데 서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 옆에 앉질 않았다. 그리고 다음 정거장에 어떤 아름다운 여자가 버스에 탔다. 그 여자는 나를 보고 흠칫하더니내 옆으로 와서 앉았다. 그리고는 당신 여기가 어딘지 알고 온 건가요? 하고 속삭였다. 나는 무슨 소린지 몰라 그녀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. 그러자 그녀는 나에게 충격적인 말을 꺼냈다. 저기 여기는 시인 마을이에요. 당신은 곧 잡아먹힐 거예요 그리고는 어서 버스를 탈출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깜짝 놀라 산골을 달리는 버스에서 그녀와 함께 창문으로 탈출했다 달리는데 뒤에 버스에서 어서 쫓아가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버스가 쫓아올 수 없는 깊은 숲속으로 더 숨었다. 너무 빠르게 뛰어선지 아니면 긴장이 풀려서인지 나는 큰 바위 위에 들어 누워버렸다. 그렇게 가쁜 숨을 쉬고 있는데 예쁜 여자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걸 나는 얼핏 듣고 말았다. 이제 혼자 먹을 수 있겠네. 아 진짜.